안녕하세요. 인생필라테스 무어 입니다. 오늘도 고민 Q&A 시간이에요. 음, 연정채님이 보내주신 질문이에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어, 기본 원리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니 운동할 때 도움이 진짜 많이 되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드려요. 첫 번째가 좌우 불균형. 직업 특성상 운전하는 시간도 길고 마우스를 이용하여 하루 종일 컴퓨터를 하게 됩니다. 20대 몰랐는데 30대가 되고 나니 오른쪽 왼쪽 불균형이 점점 심해지는 듯해요. 골반도 살짝 삐뚤어진 것 같고 실제로 척추가 살짝 회전되었다고 엑스레이 찍었을 때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별다른 통증이 없지만 앞으로가 걱정이 돼요. 몸 전체적으로 척추나 골반 등자유 균형을 맞추는 운동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까지 소개해 주신 운동들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응. 운동이 따로 있진 않아요. 어, 얘네가 지금까지 해 주셨던 운동들을 순서대로 어, 잘해 주시면 되고 이제 좌우 균형을 맞추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은 어, 각자의 관절이 있으면 그 관절 아구에 맞게끔 잘 들어가서 거기서 제대로 수축하고 이완하고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좌우 균형이 다 맞을 수 있는 운동인데, 골반에서 좌우의 균형이 중요한 부분은 고관절이 일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관절에서, 어, 힙 부분, 그러니까 엉덩이 중둔근, 뒤에 있는 대둔근, 앞에 있는 뭐 손둔근, 뭐 이런 관절을 잡고 있는, 고관절을 잡고 있는 근육들이 튼튼하게 잘 유지가 되며, 뒤틀림이나 좌우 불균형이 이제 최소화될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척추에서 좌우의 어떤 회전 문제 같은 경우는 근력의 어떤 문제보다는 유연성의 문제가 커요. 그래서 상체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몸에서는 척추가 이렇게 있으면 척추에 이렇게 몸이 우리가 돌리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를 하시거나 운전을 할 때는 한쪽 측면을 좀더 많이 쓰게 되는데 그때 이제 몸의 회전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상체가 조금 유연하면 원래는 흉추에서 몸을 회전해가지고 어떠한 무언가를 하게 되는데 우리의 몸은 이 경추가 제일 많이 돌고 흉추가 그 다음에 운동 범위가 나오고 요추는 돌지 않게 돼 있어요. 회전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요추에서 이 상체의 유연성이 떨어지면 요추에서 회전이 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테이션이 몸을 이렇게 옆으로 돌릴 때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이렇게 회전이 어, 얘를 톨전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뒤틀림, 회전이 이렇게 일어나면, 우리가 걸레 짜는 것처럼 이렇게 역방향으로, 얘는 이쪽, 얘는 반대쪽, 이렇게 해서 틀어지는 부분을 톨전이라고 부르는데, 요추에서 톨전이나 이 회전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상태에서, 어, 몸을 앞뒤로 숙이는 어떤, 갑자기 무거운 걸 들거나, 뭐, 스쿼트 같은 동작을 하신다던가, 무거운 뭐, 그, 거를 이렇게 들었을 때, 음, 그런 어떤 동작이나 운동들을 하셨을 때 잘못하면 허리가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좌우의 불균형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해주셨을 때 중요한 요소는 첫 번째는 고관절의 어떤 튼튼한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체의 유연성, 유연성이 이제 중요하고 세 번째는 그럼 요추가 회전이 안 돌고 그 대신 그 코어 부분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외내복사근외내복사근의 어떤 유연성과 근력, 그러니까 측면에 있는 근육, 복부의 측면에 있는 근육이 튼튼해지면 이렇게 앉아서 운전을 하시거나 하루 종일 컴퓨터를 하셔도 조금 더 튼튼하게 유지가 될수 있다. 오래 앉아서 이렇게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처지거나 약해지는 근육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에서. 그게 첫번째가 내전근이에요. 그래서 내전근 안쪽, 그리고 내전근에서 엉덩이로 연결되는 부분들. 그래서 그 부분 엉덩이랑 허벅지 구분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시 그래서 이 햄스트링 그 엉덩이 둔부의 하측 부분과 내측 부분, 그렇죠? 허벅지의 내측 부분, 그 부분이 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운동은 따로 해주셔야지 뭔가 아까 말씀드렸던 엉덩이 바깥쪽 측면에 있는 근육들이나 이제 몸통 옆에 있는 근육들이 같이, 어, 조화를 이루면서 튼튼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운동을 좀 해주시면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이런 주제로 영상을 제가 주제별 영상을 올리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걸 제가 참고해가지고 다음에 하나씩 이제 올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어, 등 운동, 체질인 듯 한데, 춥다고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승모근보다 등이 아플 때가 많으시대요. 특히 날개뼈 사이 근육들이 자주 뭉쳐요. 그리고 에어컨 바람을 몸 뒤쪽이나 직접 쐬거나 감기 몸살 직후에 등근육 통증이 좀 심한 편이래요. 시 그래서 나름 스트레칭하고 있지만 등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이나 운동이 별도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등근육 풀어줄 수 있는 거는 야구공 마사지. 그래서, 야구 좀, 야구공으로 등 푸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개보다 더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는데, 아직 그거는 영상 올리지 않았어요. 조금 어려워서, 영상으로만 보고 따라하기가 어려워서. 근데 지금 올렸던 부분들은 쉽게 따라하실 수 있고, 효과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등 운동을 그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깨가 뭉칠 때 등이 아프신 경우에는, 왜 등이 아프냐면은 그 견갑골을 잡고 있는 어떤 등 쪽에 있는 근육들이 제 기능을 못할 경우에 등이 아픈 경우가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등이 아픈 어떤 통증의 정도를 사실은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통증의 질, 그러니까 통증의 종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결리듯이 등이 아픈 건지, 콕콕 찌르면서 아픈 건지, 아니면 벌레가 기어가듯이 아픈 건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 증상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상태나 어떤 근육의 질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 예를 들어서 벌 벌레가 이렇게 기어가듯이 이런 식으로 아프다. 어 뭔가 이렇게 좀 소름끼치고 뭔가 탁 아픈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좀좀 이상 이상한 느낌이 들게끔 자꾸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어, 등 쪽에 있는 어떤 근육들이 잘 발달이 안 돼, 안 돼서 이 앞으로 당겨져 있는, 그니까 이, 이 앞쪽에 있는 근육들이 과도하게 이제 단축된 상태에서는 그렇게 될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앞쪽에 있는 근육들을 좀 풀면서 등 쪽을 단련시킬 수 있는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고, 어, 그게 아니고 날개뼈가 이제 콕콕 찌르듯이 이렇게 아프거나 하시는 분들은 음 척추랑 관련된 어떤 근육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척추에서 특히 흉추 부분에 흉추는 사실은 여기 이제 여기는 이제 잘 커브가 잘안 나와 있긴 한데 원래는 여기 흉추 부분이 뒤로 후만돼 있는 게 정상 커브고 요추에서는 전만되는 게 정상 커브거든요. 후만이 돼야 되는데 이 목에 있는 근육들이 과도하게 긴장되면서 얘가 앞으로 포워드 앞으로 이렇게 빠지 거북목처럼 이렇게 빠지게 되면 이 뒤쪽에 있는 근육도 같이 빠지게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등쪽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있고 머리가 이렇게 있는 상태여야 되는데 머리가 앞으로 빠지니까 이 등이 뒤로 후만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럼 도미노처럼 빠지면서 얘가 후만이 아니고 플랫한 그... 일직선인 상태거나 아니면 앞으로 전만된 상태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전만된 상태로 바뀌게 되면 그 날개뼈 사이에 있는 부분들이 많이 불편해져요. 응. 그러니까 커버 거꾸로 다시 간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야구공 같은 걸로 많이 풀어주셔야 되고 그렇게 가게 되면 은 어, 심장이나 심장이나, 요, 지금 가슴에 있는 부분들이나 갈비뼈에 압박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안쪽에 있는 장기들도 좀 많이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평소에는 모르고 지나가실 수도 있는데 이제 뭐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거나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좀 많이 받거나 이렇게 좀 불안하신 경우에 뭐 심장이 답답하다던가 가슴이 답답하다던가 막 심장이 쪼이는 느낌이 든다던가 등이 막 척수가 막 돌아가는 느낌이 든다든가뭐 이상한 느낌이 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뒤쪽으로 좀 후만 할수 있는 운동들을 하면서 복귀시켜줘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이 되려면 그 야구공 마사지를 일번적으로 해주셔서 운동 범위를 충분히 늘리고 경직된 거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야구공 마사지 등쪽에 하시는 걸 매일 하는 걸 권해드릴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매일매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목 스트레칭, 그 다음에 이 옆쪽에 있는 스트레칭, 이런 거, 가슴 스트레칭. 그래서 흉곽은 무릎이나 고관절, 허리는 문제가 빨리 발견돼요. 왜냐면 통증이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발견돼서, 근데 예후가 운동만 하면 예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슴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진 다음에 발견이 되거나 인지를 하게 돼요. 어, 그 전에는 이렇게 감을 못 잡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지 않고 이렇게 뭐 감기몸살에 온다던가 이상한 느낌이 든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로 오기 때문에 특별히 흉추가 문제가 있다는 라 생각에 대해서 심각하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얘가 계속 아파야 되는데 되게 여러 가지 패턴이나 증상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끼시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 팍 아픈데 그것도 얘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오시거든요. 센터에. 근데 얘는 예후가 그렇게 빨리 좋아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그리고 좋아지는 과정도 되게 불편해요. 느낌이. 근육이 생기는 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엉덩이 운동을 했는데 엉덩이 뻐근하잖아요. 근데 걔는 참만한 을 뻐근함이에요. 어, 운동했어, 어, 뻐근한데, 걸을 때 조금 불편한데, 뭐 당기는데 뭐이 정도 불편하고 그럴 수 있는데 이 가슴이나 흉곽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건 단축, 구축 뭐 이런 이런,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는 다시 제 위치로 돌아갈 때 굉장히 많이 고통스러운 게 수반되고 잠도 잘못 자게 되고 통증의 어떤 정도가 또밤 되면 심해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빨리 조금 좋아지게끔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올려드리는 상체 운동이나 팔 스트레칭 관련된 걸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팔하고 등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안 따라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유방암 관련한, 뭐, 경, 그 오식경 관련된 동작들 뿐만 아니라 등 쪽에 관련된 그 야구목 마사지, 가슴 통증부터 해가지고 이 상체에 관련된 모든 운동을 다 따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거와 잘할 수 없는 거를 구분해 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실제로 만나 뵙지 않아도 어떤 부분에서 못하는 것들이 이렇게 정보가 많이 쌓이면 제가 더 정확한 판단을 하시, 할 수가 있거든요. 뭔가 놓치지 않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대략적인 상황만 보고는 딱 뭐 어떤 대답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한테 정보를 굉장히 굉장히 굉장히 힌트를 많이 주셔야지 제가 그거를 다 가지고 추리를 해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이런 것도 총 동원해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등쪽에 있는 부분들과 목 스트레칭 가슴 스트레칭 그래서 상체와 관련된 운동을 조금 하고 나서 운동하고 나서 더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 불편한 것들을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불편한 거를 기재를 해주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불편했다. 그래서 그게 불편한 게 당연하게 좋아지기 위한 그냥 불편함인지 아니면은 더 심각한 어떤 문제, 잠재적인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 캐치를 할수 있는 그 어떤 힌트인 건지 제가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체에 관련된 거 본인의 능력이 아닌 것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이러한 어떤 증상들이나 반응이 나타났다. 이런 것들은 괜찮은 반응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거나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에 대한 답을 다 했어요. 그래서 별도 스트레칭이나 이런 거보다는 상체에 관련된 척추에 관련된 어, 어깨에 어 관련된 것들을 꾸준히 번갈아 가면서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너무 어, 단계별로 하시려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 단계별로 2, 3회 정도 이렇게 훑어 넘어갔으면 그 다음부터는 챌린지 한 거를 조금씩 계속 반복해서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응. 아무튼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인 홍보를 통해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저도 응원할게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안녕.